아 완전 유민데 밀어주고 소라이성가 일로와! 일로 오라고! 겁먹었어요! 짠! 자! 이번에 할 포켓몬은 귀여움과 신비로움과 그리고 포켓몬 유나이트에서 지능형 트레이너만 사용할 수 있는 묘입니다! 미뷰로 사용할 스킬은 스킬들을 초기화시켜서 언제든지 상황에 맞춰 골라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렉트리 볼, 솔라빔 파도타기 그리고 코칭, 빛의 장막, 보석이동 이렇게 6개의 스킬을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지닌 물건은 구양경, 박시 안경, 조개껍질 방울 이렇게 본격적인 세팅으로 가볼 겁니다. 배틀 아이템은 스피드업, 탈출 버튼, 주만수목구 이렇게 3가지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서포트 메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언제나 특수 공격형 포켓몬은 블랙 3레벨 그린 2레벨 화이트 1레벨 이렇게 총 3가지 세트 효과 들고 갈 거예요 자 그럼 뮤!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자 좋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솔라빔 찍어주도록 할게요 맛있고 진짜 사기야 이거 뭐야 이게 아니, 플레이를 해보고 만들고 맞아? 발사! 주 뭘? 잘았는데 어! 저리 가시고요! 자 밀어내고 솔라빔 발사! 찍어! 자 받아주고 일로와 찍어! 어디 까부어아 사기죠 여러분? 아 스킬을 뭘로 바꾸지 이제? 자 파도타기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파도타기 쓰고 고속이동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킬을 이렇게 바꾸시는 게 너무 사기인데? 파도타기! 아 어디가! 나 둘, 셋이 죽어! <웃음> 우리 기지로 들어가 볼까? <웃음> 뭘 넣으시려고 그래요? 오, 대단하신데요? 자 파도타기 좋아요? 둘, 셋, 넷, 빠지고 안 죽습니다. 예, 안 죽어요. 죽었어요. 마이맨 죽었고요. 나 리플렉스 실드 가져오고 셋! 발사! 나이스! 타워타기, 빛의 장막 자, 스틸 백고싸주고 나이스! 이걸로 밀어주고 실드 써주고, 궁극기 <웃음> 어, 일로 가! 여일로 오시구요 <웃음> 아, 뭐야? 아, 너무 쉽잖아 이거 초급자 용은 아닌데? 내 생각에? 빠지고 릴레 캐릭터 볼 쓰고 야구르죠자 죽었습니다 <웃음> 야니쩍이 달았어 방금 괜히 까불지 않고 밀어내고 빠지고 쓰고 그렇지 땡겨서 평타 다야 <웃음> 대박이야 진짜 좋아 뮤 이거 아 죽었다 아 이거 너무 아깝네 아, 서포터를 한번 써볼까? 자 그러면 하도타기 코칭 요렇게 어허 야 코칭 좋은데? 자밖에 나가시고요. 야 이거 그냥 사기잖아 이거. 와 진짜 사기다 이거. 와. 이게 뭐야? 야 나였으면 이거 화날 것 같은데? 나 도망가고요. 안 죽었죠? 잡았죠? 유미 같지 않으세요? 그리브레전드에 있는 고양이 유미 같애! 자 밀어주고 자공기 쓰지 말고 이거 쓰고 나이스! 그럼 없고요 이쪽에 위쪽에 있을 거예요 잡았고 그렇지! 나이스! 우리 팀 너무 잘해요! 야 캐리 우리 팀 캐리 아 완전 유미인데? 밀어주고 소라입성가 <웃음> 이리로 와! 이리로 오라고! 겁먹었어요? 젤! 와! 야거러지 어미 로 어디가? 언奴 어, 글로갈 거지? 아이고 어, 맞아버렸네. 이리로 가! 와, 우리 사기입니다. 발사! 주검! 잡아주세요. 요거 잡으라고. 아이고! 죽어버리겠는데? 죽어! <웃음> 아 아깝다! 죽을 수 있었는데 뮤가 캐리한다! <웃음> 야 오르지! 죽어! <출간! 웃음> 아 좋아! 와 아프다! 오! <웃음> 좋아요 발사 <웃음> 자 초기화 시키고 이제 파워타기랑 코칭 써서 이거 탱 세팅을 해서 들어가서 탱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자골 들어갑니다 아주 좋아요 자박아서 끄집어내 나이스 그렇지 아주 좋아 자골 들어가고요 이거 타고 평타 치고 나이스 우리 팀이 캐리하는구만 아탱류라니 아니 뭔가 쓸만하잖아요 여러분 코칭도 있고 파워타기도 있고 이미지도 좋고 들어가서 궁극기 쓰면 안 보이고 아 이게 얼마나 좋은 빌드입니까 아 토끼 주가옹 토끼 주가알아이자 진짜 잡았고요 달코긴달리고둘한번더달리고 그렇지 밀어내고 아주 좋아 여러분 게임은 귀찮고 짜증나고 화가 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죽어버렸네? 개인적인 뮤 평가는 재밌어. 일단은 질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류를 본캐로 한번 써볼까? 나 이제 죽었고 2200이라고? 평타가? 야 뭐야? 야. 오오오오오오! 아, 제발! 제발! 야, 이거 고기 쳐버렸어. 아, 죽을 뻔했다! 죄송합니다. 고기 쳐버렸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스피드업도 괜찮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나이스! 아주 좋아요! 안녕? 나는? 간지 폭풍! 뉴야 마폭시가 힘도 버쓰죠 일로와 피아가어 <웃음> 일로와 어 도망간다 야야야야야야야아 피하 <웃음> 나 질려 진짜... <웃음> 뮤 같은 경우에 상황에 따라서 스킬을 소합을 해서 대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확실한 거는 이 뮤라는 포켓몬이 지금 난이도가 지금 초급자형으로 선택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잘못 표기한 것 같고 굉장히 숙련도가 높아야 진가를 발휘하는 포켓몬이라는 걸 아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